네. 저희 어머님이 네. 저의 희 W80을 호시탐탐 노리시고 습니다아 <웃음> <웃음> 이거 이걸로 입막음해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김피디님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네. 바로 Q.C.I.의 어... 신작 아 새로 나왔어요? 네. Q.C.I.의 네. 신작 음, 음. T5입니다 음... Q.C.I. T1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아니? Q.C.I. T1이라고 네. 아주 코드리스게 전설로 화자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아 잠깐만! 그 힙합하는 친구가 아, 있었죠? 네, 네, 네. 아, 아, 아, 아. 네. 그 친구 잘 계세요? 저도 모르죠 <웃음> 아 근데 되게 좋다 어. 이거 나 주는거야? 네 쓰시죠 아 근데 이거 네. 내가 들었을 때이 친구 약간 나랑 좀 어울려 힙합 그 QCI T1이 5만원 이하의 코드리스 이어폰들은 다 음. 올킬 했다 실제로 그날 그 힙합도사 친구랑 네. 같이 들어봤는데 음.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그 음. 가격에 음. 가성비로는 정말 이길 수가 없었다야 5만원이면 싸네요 네. 아 아니요 5만원도 아니고 네. 18,000원, 뭐 18,000원 이랬어요 <웃음> 이게 가능해 하면서 들어봤는데 어, 음. 생각보다 소리도 괜찮아 그 QCI가 T1의 그 T1의 엄청난 인기몰이에 네. 힘이 어서 후속작들을 음. 많이 냈죠 음. T2, T3 <웃음> 왠지 느낌이 쎄한데? <웃음> 어. T5는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웃음> 건너 뛰고 어. T5가 나온 건데 아아. 그래서 T2, T3가 사람들의 기대감을 음. 엄청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음. 음. 음. 그래 저도 그 본점 나가서 네. 실제로 들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건 쓰레기다 원에서 그렇게 장타 날리고? 네. 어, 아예 홈런이었죠 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DK 사장님 네. 그 이어폰 박스 네. 제맨 구석에 <웃음> 그런데 이번에 T5가 네. 어, 되게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음. 급하게 음. 중고나라에서 평화로운 <웃음> 네, 네. 어, 중고나라에서 평화로운 중고나라에서 네. 제가 네. 사용한 지한 3시간쯤 음, 된 음, 신품을 음, 음, 음. 방송 끝나면 다시 중고나라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웃음>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저희가 이거를 한 며칠이나 뭐몇주 정도 이렇게 음. 사용을 해보고 이런 음. 사용기 리뷰는 아니고요 네. 언박싱 리뷰 음. 언박싱을 하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QCI T1과 그 전작들에 비해서 음.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에 음.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싱은 어차피 언박싱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고래매. 어, 리 언박싱 리뷰. 아, 그죠리 언박싱 음. 리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특별히 이게 뭐 블루투스가 굉장히 뭐 많이 음. 끊긴다던가 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며칠 예. 써보고 뭐 사람 많은 데도 나가보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음. 어차피 저희가 며칠을 쓴다고 사람 많은 데에는 나가질 않아요. 그쵸. 네. <웃음> 나갈 일이 없죠. 역시 이게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어차피 그런 리뷰는 무의미하겠다. 음.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운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뭐 통화품질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짜잔. 아, 정말 작네요. 이 가격에 맞추려면 이 정도로 심플해야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한번 소리를 듣고 맞춰보실까요? <웃음> 아, 왜또왜 왜 이렇게 맨날 이런 걸 몰아가? 제가 그렇게 조련당했죠 <웃음> 내리사유 뭐 이게 끝입니다 털어도 뭐가 <웃음> <진짜> 없어 <웃음> 뭐가 없어요 네. 케이블 아마 충전 케이블이겠죠 내가 잘못 뜯으면 중고나라에 짜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네. 어, USB-C 타입은 아니고요 네, 마이크로 케이블입니다 사용설명서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실리콘 TV 들어있는데 전작이 이제 T1에서 네. 커너량이었거든요. 음음. 커너량 이어폰이었다가 T3에서 세미커너량으로 바뀌었어요. 음음. 근데 이제 T5에서는 다시 커너량으로 돌아왔다는 음음. 얘기가 있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 팁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충전 박스와 음. 이어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라이기? 에어팟처럼 콩나물. 이렇게 생긴 디자인. 네. 디자인 자체는 뭐 QCY T1 때보다 그렇게 나은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뭐요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빠질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 그래요? 어, 괜찮은데요? <웃음> 매너 숨 오오. 근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오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네. 음, 음, 역시. 음, 음, 음. 역시 커너형이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실리콘 팁을 여러 개 주는 거구나 음, 네. 네. 네. 귀에 더 이제 더쏙 맞거나 음, 음, 네. 조금 작거나 선택해서 그리고, 쓰실 수 있도록 예, 폼팁을 끼면 더잘안 빠질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폼팁이나 네. 이런 네. 거 끼면 더안 빠질 거고 음, 음. 어 이거 괜찮네요 네. 네. 네. 네. 착용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착용감 면에서 네. 굉장히 음, 괜찮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저희가 블루투스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CI T5 음, 바로 뜨네요 네. 음. 바로 붙네요. 음, 빨리 붙네요. 김피디님 저 보셨겠지만, 네네. 처음에 페어링 잘 붙여가지고. <웃음> <웃음> 음질 테스트. 예. 네.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볼 건데요. 오늘 레퍼런스는 어떤 걸들어보면 좋을까요? Coldplay의 Fix 곡 하겠습니다. 아, Coldplay? 네.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괜찮은 것 보다.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와, 어떠셨어요? 오, 진짜 괜찮은데? 이게 <웃음> <웃음> 네, 얼마예요, 지금? Q10 뭐 이런 데서 네 3만원 초반대. 에에에 진짜로? 배송비까지 하면 만 뭐, 4만원 초반대? 아, 진짜로? 그죠중구 나라에서 3만 8천원인가? <웃음> 와, 나 하나 사고 싶은데? <웃음> 진짜 괜찮네? 어, 저희 1PD님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예.. 아니.. 어.. 표정.. 아 여기에서 느낌 어떡해.. <웃음> <웃음> 저 표정 찍어야 돼! 이제! <웃음> 어떻게 보면.. <찍어지면은>. 어떠세요? 구매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송 알아서 방금 판매를.. 그러니까.. 가격대비로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객관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칩셋이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대들에 비해서 예. 전세대들은 보통 이제 저렴한 저가형 코드리스 이어폰들에서 음. 대부분 리얼텍 이라는 칩셋을 많이 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얼텍 칩셋이 제가 그 프로듀서 DK 본점 그 사장님이랑도 몇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킥쪽에서 특정 영역 에 약간 그 레조넌스들이 좀 있어요. 음, 그 특징 같은 음,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뭐 정말 좋은 레조넌스여서 음, 음, 귀를 음.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레조넌스는 아니고 음, 음, 아이 레조넌스가 굉장히 리얼텍 칩셋 조금 저가형 음, 칩셋의 어, 그런 공통적인 음, 현상이다라고 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안, 안 느껴지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칩셋도 아마 업그레이드 된 칩셋으로 지금 옮겨 간것 같아요 음. 제가 리뷰하기 전에 음. 미리 이제 좀 검색을 해 본거는 네. 리얼텍 칩셋에서 오디오 와이즈 칩셋을 사용한 것 같다 음. 그런 음. 내용을 제가 몇개 발견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오디오 와이즈 칩셋을 음.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확실히 지금 칩셋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거는 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원래 코드리스 에서는 네. 그 칩셋에 그 헤드폰 앰프나 이런 DAC 같은 것들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칩셋의 맞아.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리얼텍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고, 음. 하지만 뭐 퀄컴 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음. 사용했을지까지는 조금 음. 의문이 들어요. 탭이 음. 그 같은 경우가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가요. 아, 탭이가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코드리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해상도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음. 와, 분리도도 좋아지고, 음. 지금부터는 이거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음... 네, 그럼 코드리스 이어폰에 딱 반열됐습니다 아, 이아이거 깡패인데? 와, 이 아유, 가격에 이 사운드면 이거 진짜 10만원 이하에서도 올킬할 것 같아요 아, 우리 통화 품질도 한번 음. 테스트해볼까요? <웃음>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웃음> 거야? <드릴까요? 웃음> <웃음> 네 여보세요 네네 아현택카드시라고요어잘 들리는데 안 사요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세요? 잘 들렸어요? 응 음. 괜찮은데? 오, 저 그냥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아 진짜? 네 그렇게 먼 느낌은 없는데요? 근데 약간 게이트 걸리는 것처럼 네. 약간 말이 뚝뚝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노이즈가 나올 때 노이즈를 줄이려고 게이트를 걸으라든지 뭐 어쨌든지 아, 네. 약간 그노이즈캔슬이나 음. 이런 음. 것들이 음. 조금 음. 담겨 있나 보네요 음음. 마이크 쪽에 음. 지금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통화품질 자체가 지금 뭐 기존에 있던 상위기종 네. 이어폰들 음. 뭐 특히 이제 통화품질 깡패라고 불리는 에어팟이나 음. 그 다음에 저희가 제나이저 때도 통화품질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이어폰들에 비해서 뭐 아주 좋다라고 음.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저냥 음, 통화할 괜찮아. 때 그렇게 불편한지는 아는 네. 정도 네. 다만 이제 조금 시끄러운 공간이야네 그거는... 보기에 예, 조금 뭐, 힘들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뭐 써보질 않았으니 그리고 앞으로 그런 데갈 일도 별로 없을 것 <웃음> 같아요 <웃음> 아무튼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에 테스트를 해보고 네. 어, 더 괜찮은 상황이 있으면 음음. 저희가 추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테스트 해볼 거는. 는 네. 동영상 감상할 때 음, 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감상할 때 끊김이 있거나 음, 음, 레이턴시가 있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최근에 올라온 저희 방송을... 그런 거잘안 느껴지는데요? 거의 없죠? 네. 오 좋다 좋다 음. 제가 그 태비 사용했을 때 가장 음, 아쉬웠던 점은 동영상 감상할 때 음, 음. 그 레이턴시가 좀 생겨가지고 입이랑 소리랑 잘안 맞는 부분들 아, 있잖아요 아, 소리가 살짝 늦게 나오는 음, 거어 음. 근데 이건 거의 없네요 음. 좋다. 저희 어머님한테 서 네? 선물해 드려야 되겠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네. 저의 W80을 호시탐탐 노리시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또 내가 뭐... 이걸로 입막음해야 어머님 엔지니어세요? <웃음>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야, 이거 뭔가 다르! <웃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사실 저희 어머님이 네. 좀얼리어답터어 그러세요? 네, 뭐 신제품 나오면 네. 제일 먼저 써봐야 되고. 아, 신상대? 네, 그렇죠. 어, 예전처럼 네. 아버님댁에그 보일러 놔드리는 시절이 제일 끝났고, 이어폰 놔드리는. <웃음> 어, 이어폰 놔드리는. q c 에 놔드리는. 아, 괜찮네요. 어, 네. 어, 근데 이거 정말 괜찮아요. 음. 올 하반기 빅히트 예감합니다. 음, 음, 음. 사운드. 어, 좋아요. 오, 진짜 괜찮아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들었던 게그 네. 제가 싫어하는 저희 업계들 있잖아요 네300 <웃음> 어, 언저리 네. 어, 그런 애들도 별로 없어요 그게 리얼텍에서 음. 많이 음. 느껴지던 아, 그래서 그런가? 레조런스 아, 네. 그 칩셋? 네. 네. 어 굉장히 깨끗하죠 네, 네 맞아요 그다음 해상도가 캐비만큼 음. 완전 선명하고 완전 해상도가 음, 음, 넓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음, 음, 음, 음, 근데 맞다. 거의 탭이 에 육박해요 아, 근데 가격이 어, 3배 그러니까, 이상 차이는데 가격이 있는데. 3배인데 그러면 됐지 <웃음> <웃음> 와, 네. 그 전까지 우리 태비를 그렇게 추천했다. 가 <웃음> 아, 태비 좋아요. <웃음> 태비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네. 네. 자, 오늘 저희 김피디님과 함께 장안의 화제가 될 된. QCI T5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 사실 QCI T1에 이어서 음, T2, T3 때 굉장히 좀 음.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음. 어, T5 때 완전히 어, 이건 좋아요. 어, 완전히 T1에 네. 그때 와 리즈 시절의 음, 음, 음, 영광을 음, 음, 다 회복한 듯한 음, 음, 네 그런 컨셉과 그런 스펙으로 음, 음, 음, 지금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그냥 자신있게 누구한테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네. 저도 오늘 네. 처음으로 언박싱 하면서 음, 들어봤는데 음, 어, 누가 추천해달라고 해도 자신있게 추천해 줄수 음, 있을 만큼 정말 퀄리티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네. 이 회사에서 협찬 같은 거안 들어올까? 중국에서요? 관계자가 <웃음> <웃음> 보는 건가? 중국분이? 어 중국에서? <웃음> 아 잠깐? 한국말로? <웃음> <웃음> 우리 채널 너랑 나를? 아! 중국에서 지 중국말로? 어? 아 중국말로 해야 되는구나 어. 그러네 에. 아이씨 아깝다 그럼 저희 마지막 멘트는 어. 쉐이쉐 쉐이. <웃음>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 였고요 프로듀서 김현승 이었습니다 네 QCI의 협찬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쉐이쉐 쉐이.